잘 먹네, 어이잘 먹네, 어이잘 먹네. 첫날, 둘째 날 왔을 때는 이렇게 먹으면서도 윙윙윙 응, 응, 응, 응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, 먹으래. 오늘은 안 그러네. 윙윙윙 응, 응, 응, 응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먹었는데, 지금은 이제 내가 잠깐 스탑해볼게. 어떻게 하나? 훨씬 더 나은데. 음. 그랬어. 엄마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온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야. 그랬어? 야, 맛있게 먹었어? 엄마 또 줄까? 응, 알았어. 응? 먹고. 잉, 잉, 잉, 잉. 이렇게 울었는데, 안 아, 울지를 않네. 다행이다. 응, 엄마랑 오빠랑 우리 언니랑, 전부 다 우리 두부 보고 싶어서. 대표랑 대표로 엄마랑 오빠만 오는 거야. 선생님이지. <웃음> 네, 저기 선생님. 아픈 친구가 한, 사람, 한 사람이 한사람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갔다 허이도잘 먹네, 먹네. 엄마가 먹고 난 다음에 오이하고 배하고 또줄게 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배죠 응. 이제 배에다가 세모 어 오메가3랑 다 뿌려서 우리 먹자 응? 조금만 쉬었다 먹을까 조금쉬어 잉잉 하나 보자. <웃음> 하긴 하네 <웃음> 음, 또, 나 스타트 해볼까? 음,